센스있게 대답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어 센스가 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넌참 센스가 있어. 센스있게 옷을 잘 입었어. <웃음> 네, 센스가 있다는 말은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했다는 뜻이 될수 있는데요. 그런 답변을 잘 하려면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센스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적절하게 그 상황을 대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보는데 영화 행복을 찾아서 혹시 보셨나요?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면접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주인공의 답변이 매우 센스가 넘쳤고 그래서 그 위기의 상황을 잘 모면하고 합격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었거든요 그 장면을 한번 같이 보시죠 Chris. 네, 이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굉장히 센스 있게 대답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었는데요. He must have had on some really nice pants. <웃음> 내가 지금 어쩌지 못하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센스 있게 대답함으로써 그 문제 상황을 이겨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당연히 예상치 못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을 만나곤 합니다. 특히나 면접에서는 단시간에 매우 짧은 시간에 이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봄으로써 그 사람이 문제상황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리고 센스있게 지나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인데요. 영화 속 주인공은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면접을 보는 그런 문제상황을 만들었고 그 문제상황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임원은 질문을 한 것이죠. h times have you seen Chris? No, I d o n 어 만약에 너 같은 애가 왔는데 너라면 왜그 아이를 뽑아야겠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 이게 지금 정말로 문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농담처럼 다시 받아친 거고요 또 멋진 팬츠를 입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정말 자신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신을 대놓고 물어본 것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아, 지금 나는 이렇게 옷을 입고 올 수밖에 없었지만 자신감도 있고 잘해낼 수 있다는 것을 단적인 예로 진짜 진짜 리얼리 really 굿 팬츠를 입었을 것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한 것이죠. 혹시 면접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아니면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센스 있는 대답을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으셨나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잊지 말아야 할한 가지는 뭐냐면 문제 상황을 문제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면접을 보는데 굉장히 집이 먼 지원자예요 그래서 면접관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집이 굉장히 먼데 다닐 수 있겠어요? 아, 이질문을 정말로 문제 상황으로 받아들이면 한시간 넘게 걸리지만 아침 5시부터 일어나서 뭐 준비를 하고 뭐 그러면 늦지 않게 올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상황을 문제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재치 있게 넘겨야 되는데요 이럴 때 바로 뭐 날아서 올수 있습니다 뭐 제가 사실 전생에 천사여서 열심히 다닐 수 있고요 아 제가 전에도 음, 뭐 어떤 회사에 다닐 때뭐 이런 이 정도 거리였는데 어 문제없이 아주 열심히 다녔었습니다 어, 저에게 거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죠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어느 정도 셀러리를 원하세요 라는 질문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급여 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분명하게 내가 원하는 샐러리를 이야기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미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의 급여에 사람을 뽑겠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미 희망 급여를 적어놨다거나 아니면 은그 회사에서 어느 정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여기서는 내가 정말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면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센스 있게 대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연봉이 3천에서 4천 정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는 1억 이상 받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들 뜨억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아 저의 능력과 그다음에 열정으로만 따진다면 고액 연봉을 받아야겠지만 제가 이 회사에서 더욱 더 배워 갈 것들과 어, 제 가치를 인정받는 그 순간까지 정해주신 급여를 받으면서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상된 답변을 뛰어넘는 답변을 꼭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내 성추행을 당했다 그러면 제가 유도 3단 태권도 몇단 합기도 몇단 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등등등의 센스 있는 그런 대답으로 문제 상황을 얼마든지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재치 있게 답변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면접을 잘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면접을 잘못 보시는 분들은 곤란한 질문들, 감정적인 질문들, 문제 상황을 요하는 그런 질문들에 있어서 다 여기서 넘어지십니다. 자신의 감정을 그 문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그대로 표현해 어 그러게요 어떡하죠? 어 멀죠 그쵸 어떡하죠? 어 얼마 받아야 되죠? 어 정말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아이 사람은 센스가 없고 문제 해결 능력이 없구나 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은요 내가 센스 있게 대답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살다 보면은 우리가 많은 대화를 하게 되고 또 때로는 모두가 예상 가능한 답변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 가능한 답변을 항상 하기보다는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그 답변을 뛰어넘는 어. 답변 이상의 답변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저 사람은 좀 뭔가 다르구나 라는 느낌을 줄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문제 상황 안에서 그 답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반대쪽에서 혹은 문제를 더큰 시야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답변을 할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도 누구나 센스 있는 대답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 상황, 어떤 질문을 받았었고 내가 거기서 어떻게 센스 있게 대답을 했었는지 여러분의 센스 있는 대답을 댓글로 한번 기다려 볼게요.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내일은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